야. 야. 야, 스피 일어나. 같이 학교 가기로 했잖아. 어. 왜? 야, 야, yeah, 지금 8시 40분이야. 나 먼저 가 있다. 으. 어, 뭐, 뭐, 어! 빨리 가야 오. 얘이 어, yeah, 형아가 지금 시간이 없어. 아! 에, 히, 저게 뭐야 자. 더하기 2는? 어, 어, 어, 어, 어, 어, 오른손이 다쳤더니 왼손으로 필기가 잘안 돼. 으악 짜잔! 에? 뭐니? 으악! 점이야 문제가 다만다도 빵점이야 떠들었으니까 어악 짜잔! 에이 뭐야? 너 이놈 너 때문에 내가 손을 다쳐 용사 나 아까 어떤 비숑처럼 보이는 강아지한테 물렸어두 번이다 엥? 그거 내 강아지인데? 뭐? 역시 악마 용사였지 아니거든 우선 내가 악마로 변했다는 거부터 말이 안 되잖아 아 몰라 씨 <웃음>